자 안에 네, 들어왔고요. 이런 조금 빈티지한 이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여기는 홍콩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깜틴이라는 지역이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그 깜상로드 전철역 앞에 있는 곳이에요. 이쪽에 주말 시장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철역 앞에 보시면은 이런. 어... 외부에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필레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뭐 야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평일에는 안 하고 주말에 토요일하고 이제 일월 날만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이쁜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품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그림 도구들을 사가지고 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또 중화권 지역이라 이런 옥 제품들도 판매 중이고요.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 주변에서 제품을 사가지고 특히 애들 이런 뭐 페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좀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애들이라든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변에서 산 이런 이런 것들을 예, 그림판을 사가지고 색칠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장소고요. 여기는 또 이런 또 빈티지한 골동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큰 식당은 없고요. 여기 뭐 위단이라든가 아니면 청파 같은 이런 간단한 간식 거리를 판매하는 그런 식당들도 지금 위치해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가격이 뭐싼것 같아요. 뭐 이런 오락실 같은 그런 장소도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몽콕 야시장이나 뭐 조던에 있는 뭐 이제 템플 스트리트 그리고 뭐 이런데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요 주말에 시간 내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식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손님들이 꽤 많아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굉장히 구경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뒤쪽에 있는 필레 마켓 같은 경우는 이게 감상로드 전철역 B C 출구 바로 앞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8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레드 블랙 하우스 마켓인데요. 앞쪽이 이제 감상로드 전철역 C 출구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지금 아까 보셨던 필레 마켓이 있고 이 쪽에 뭐 다리를 건너가서 계속 직진하면은. 나와요 그 뜻이 그 이제 빨간색 벽돌 집인데 이제 그런 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어 우리나라 인사동 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쌈짓길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그런 시장 이에요 이 동네는 전형적인 홍콩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아주 복잡한 아파트 보다는요 이런 뭐 이제, 3층 정도 되는 규모의 이런 빌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요. 약간 일본 시골 냄새도 나고, 우리나라 약간 조금, 어, 이제 변두리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요. 여기는 좋은 게 주차비가 공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에, 홍콩에서는 조금, 에, 자동차를 이제 유지할 때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방금 보셨던 휠레 마켓하고 그다음에 브릭 하우스 마켓 전부 다 주말에만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브릭 하우스 가기 전에 중간에 보면은 이런 또음 이런 조금 고즈넉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무슨 어 상업 어 여기 어 깜상 깜상을 로우 짬음 어, 상업 상업가 라는 그런 곳인데 그냥 이렇게 뭐 조금 우아하게 식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쉬게 쉴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한 바퀴 한번 돌고 가도록 할게요. 이 안쪽에는 뭐 애들 놀수 있는 실내 놀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곳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조금 예, 홍콩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이쪽은 식당인데 또 굉장히 야외에서 여유롭게 또 식사도 할수 있고요 굉장히 좋은 향이 나는 지금 예, 카페를 지금 신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저런 여섯, 여섯 시간 걸린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 지금 블릭 하우스 마켓으로 가는 길 되게 이뻐요 되게. 예. 지금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나무에 막 꽃토 펴있고요. 아무튼 뭐 여기는 전형적인 홍콩의 모습은 아니에요. <목소리> 지금 고프로 6를 쓰고 있는데 지금 2.7K 모드로 찍으니까는요. 이게 뭔가 조금 어 뻑뻑하지도 않고 이제 예전에 4K로 할 때는 가끔 이게 중간에 좀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 잘 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길만 건너면 은요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동네가 나무도 많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여기 나무 뒤쪽으로 멀리 보이는 산이 홍콩에서 가장 높은 산인 대모산 이라고 하는 산인데 9 7 5 m 인가 아무튼 그 1000미터가 조금 안되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홍콩에서 지금 한자로 깜틴 홍진통이라고 적혀 있고요. 영어로 이제 레드 블랙 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빨간 벽돌로 만든 그런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취장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실방을 아까 찍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다시 일반 영상으로 찍는 중입니다. 자 안에 네, 들어왔고요. 이런 조금 빈티지한 이런 인테리어 소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뭐 차라든가 예, 그리고 이런 와인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되게 좀 허름한 이런 어, 창고 같은 건물인데 예, 개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판매 중이고 또 이런 또 핸드메이드 나무제품들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쌈집길이라든가 예, 인사동 같은 그런 느낌의 예, 시작인 것 같아요. 약간 예술적인 그런 제품들도 판매 중이고 여기는 이제 시, 식당인데 여러 식당에서 판매하는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예,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테이블에서 먹고 가는 그런 컨셉이고 여기는 또 이런 캔들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향이 좋아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꽃하고 이런 화분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품하고는 조금 예, 디자인이 예, 좀 틀린 것 같아요. 아, 어, 저기, 흙으로 만든 건 아니고, <웃음> 예,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웃음> 탱! 할줄 알았는데, 그냥 턱! 하는 소리가 납니다. <웃음> 주말에 오면은 이두개 예, 시장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카레 하고요 커피를 파는 그런 식당인데 한번 먹고 갈게요 배가 고파서 아 지금 카레가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옆, 옆집 같은 경우는 이거 뭐라 그러지 예, 이거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예, 이런 제품들도 판매 중이고 수제청인가 예 이런 뭐뭐 뭐 도자기 제품들도 있고요 이건 조격통 같은데 음. 아무튼 여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주말에 뭐 잠깐 오셔가지고 뭐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말에만 하기 때문에 꼭 주말에 오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예쁜 타이 식당인데 지금 시간은 영업을 안하고 수요일은 아마 휴일인가봐요 지금 아까 보셨던 시장 밖의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물 외관이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붉은 벽돌로 만들어졌고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지금 식사하러 가는 길인데 저쪽 어 안쪽 마을 쪽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갈 계획입니다 여기 진짜 홍콩 안 갔죠 예 약간 조금 베트남빌라기도 하고 예 아무튼 되게 뭐뭐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분위기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마카오 뒷골목 같기도 하고, <웃음> 네, 뭐 그렇습니다. 음, 겁나게 동네가 정겹죠. 아주 오래된 홍콩 마을 같아요. 아주 오래된. 네, 지금 여기 <웃음> 마을 분들 모이셔가지고 지금 도박을 지금 하고 있고, <웃음> 하드 <하도> 오래 <노래> 지금 <웃음> 겁나게 정겹습니다. 앞에는 또 이발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노포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분위기 죽이죠 손님은 없네요. 벽에는 이쁜 벽화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지금 이쪽 지역 지금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멋있는 <웃음> 이런 어, 뭐라 그러되나 대나무를 이용해서 약간 무슨 사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여기 국회의원이 선거가 돼 가지고 축하한다는 의미이구요 전 여기 식당에서 어, 밥을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웃음> 어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웃음> 어. 어, 오늘 지금 밥을 함께도안 안 먹어서 지금 여기 볶음밥하고요 볶음밥하고 그 다음에 또 면을 또 하나 시켰습니다